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은 파워포인트로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 요즘에 이렇게 그림 형식으로 만들어진 썸네일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포토샵으로만 만들 수 있을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파워포인트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파워포인트로 그림 같은 이런 썸네일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부터 썸네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썸네일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몇대몇 몇 비율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은 기본적으로 16대9 비율 좌우로 넓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썸네일 만들기 아주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수 있겠고요 만약에 내가 파워포인트 버전이 2010 버전이라고 하시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작을 하시면은 썸네일을 만들 때 이렇게 모양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6대9 비율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2010 버전이신 분들은 상단에 디자인 탭 가시면 왼쪽에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신 뒤에 슬라이드 크기를 16대9 비율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바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양을 바꾼 뒤에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점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슬라이드 크기가 16대9 비율로 작업을 할 거고요 배경을 이렇게 노란색, 뭐 주황색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썸네일에 넣고 싶은 이미지를 넣으셔야 하는데요 그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삽입 그림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 봤는데요 자 이렇게 이미지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만 잘라야 하겠죠 여기에 있는 이 여성 이미지의 얼굴과 여긴 어깨까지를 잘라 보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로도 충분히 잘라 줄수 있는 부분인데요 2010 버전 이상부터는 이미지 선택하시고 그림도구 서식 왼쪽으로 가시면 배경 제거라고 하는 것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 배경 제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미지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줄 수도 있는 것이죠 자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라색 부분과 그리고 원래 색상이 나오게 됩니다 보라색 부분은 잘려지는 부분이고요 원래 색상이 남는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보관할 영역과 제거할 영역을 하나하나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보관할 영역을 이렇게 하나하나 해줘야 되겠죠 파워포인트에서 하는 배경제거는 포토샵만큼 정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교하게 하고 싶다면 포기하셔야 합니다 나는 좀 이렇게 어느정도 대충 할수 있겠다 라고 하면 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어느정도 표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마우스를 바깥쪽을 누르시면 이렇게 잘려집니다 어떤가요? 일단은 뭔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여기에 간단한 효과 하나만 더 넣어주게 되면 느낌이 완전 달라집니다.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상단에 그림도구 서식을 누르시면 왼쪽에 꾸밈 효과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림에 여러가지 효과를 추가해서 그림처럼 보여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꾸밈 효과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다양한 형식으로 바꿔주실 수 있게 돼요 그렇죠 되게 많죠? 자 이렇게 페인트 브러쉬라고 하는 형태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이렇게 그림 형태, 강조 형태로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강조 형태로 할 건데요 일단 하기 전에 꾸밈 효과 옵션을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강조 효과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뒤에 음영 수를 조금만 더 높여주면 더 디테일한 강조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끝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슬라이드 바깥으로 크게 키워주시고요 오른쪽에 텍스트를 집어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썸네일 기아 꿀자 이렇게 크게 키워졌고요 그리고 썸네일의 글꼴은요 웬만하면 눈에 확 띄는 게 좋아요 특히 굵은 글꼴을 쓰시는 것이 좋은데요 상업적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해도 좋은 글꼴 중에서 저는 티몬 몬소리체를 추천합니다 티몬 몬소리체 있죠? 자 이것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글씨가 뭔가 조금 예쁘게 나왔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뒤에 여기에 간단한 그림자 효과를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글꼴이 흰색 그리고 텍스트 옵션에서 글꼴에 그림자 효과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자 효과 그리고 색상을 흰색이나 검정색이 아닌 다른 색상으로 넣어줄 건데요 저는 녹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녹색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꼭 아래쪽이 아니라 오른쪽 하단으로 해뜨고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흐리개를요 0포인트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아주 깔끔한 그림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간격도 대략적으로 한 OPT 이제 각도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드신 뒤에 이제 여러분들만의 썸네일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볼게요 이제 이것을 이미지화 시켜야 하는데요 파워포인트로 저장할 때 다른 파일로 저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 상단에 파일로 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신 뒤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파일 형식을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 아닌 png 형식으로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모든 슬라이드로 할 것이냐 현재 슬라이드만 할 것이냐라고 나오는데요 내가 지금 방금 보고 있었던 슬라이드를 이미지화 시키고 싶다면 현재 슬라이드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개꿀 썸네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죠. 자 지금까지 만든 썸네일을 이제 영상을 업로드 하시고 그리고 적용만 하시면 썸네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어떠셨나요? 자 이렇게 아주 손쉽게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유튜브 채널 유튜브 썸네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세상!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